가수 정동원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동원이 가왕전 상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7일 정동원이 가왕전 상금 12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이름으로 지원될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집중항암치료를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식 등의 후유증을 치료 중인 환아 가정에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홍보대사로서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어 보기만 해도 즐겁다 멋진 모습 그대로 자라나 모범적인 가수가 되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선한 스타에서 누적 기부 금액이 총 2240만원을 달성하여 좋은 귀감을 보이고 있는 가수 정동원은 이달 추석 특집으로 방송되는 mbn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붐 장민호와 함께 새 mc로 출격할 예정인데요.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가수 정동원의 첫 mc 도전을 어떤 케미로 풀어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